안녕하세요. 펴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11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드디어 12세대가 들어간 CPU 가성비 비교표가 나왔어요.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12세대 생각보다 별로던데?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 보면 깜짝 놀랄거예요 생각외로 이 12세대 가성비는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이 약간 저평가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한번 재밌게 같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몇 가지 주의 사항과 함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기준은 11월 9월 아 11월 9일 기준 단와 최저가 혹은 샵다나 카드가 최저가를 표기를 해 뒀고요. CPU에서는 백분율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시네벤치는 5600X를 100%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보다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낮은가를 표기한 겁니다. 그리고 게이밍 기준은 10600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 대비 이 CPU들을 쓰면 얼마나 게임 성능이 좋아지는가 똑같은 그래픽카드 썼을 때 100분율을 나타냈다 보시면 되고요. 가성비 비용은 가입으 나누기 성능을 해서 1% 성능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이 소비되는가 당연히 이 소비되는 비용이 조금 적을수록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이제 9세대는 삭제를 할 예정이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표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모든 제품을 긁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 좀더 간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1등은 이번 달에는 12600KF입니다. 현재 12600KF가 34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 D5, D5 메모리썼는 기준으로 게임의 성능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높냐 하면은, 잘 보세요. 129%죠. 129%면은, 어 일단 5600보다 높고, 5800보다 높고, 5900보다 높아요. 5950이랑 비슷한 수준의 게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멀티 성능 같은 경우는 5800X보다 높고, 11900이나, 1900보다도 높아요. 싱글 성능조차 그 제품의 성능 자체는 매우 잘 뽑힌 겁니다 가격 대비 이게 3 4만짜리 치고는 진짜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시면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도 1등을 했고요 단 2200원 정도로요 게이밍 가성비도 각각 2600원, 2800원 정도로 싹다세가지 합목당 1위를 하는 진짜 가성비 킹왕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반박을 할 겁니다 성전이 12600KF 쓰려면 제일 싼 보드를 사더라도 25만원 정도 소비해야 됩니다 근데 가성비 좋나요? 5600X에 B450을 더하면 보드값은 10만원 밖에 들지 않는데요 맞는 말이죠 5 6 0 0 같은 경우에는 비용상으로는 이 12600K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얘가 33만 8천원이고 얘가 34만 2천원이니까 단 4천원 밖에 차이 안나요 둘다 내장 그래픽은 없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드 값이 10만원이고, 여기는 25만원이니까, 보드 값에서 15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쿨러는 똑같은 거쓸수 있어요. 그리고, DDR5 램을 써야 되니까, 램 값에서도 차이가 난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D4 램 넣어서 랩 오버를 한다면은, D5 램하고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무마시켜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보더라도, 이제, 보드 값에서 차이가 15만원 나는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이 안 되지.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표상에서는 가성비 1위는 12600K지만, 실제 CPU 가성비 1위는 메인보드 가격까지 포함했을 경우 5600X가 됩니다. 그럼 2등은 누굴까요? 2등이 12600K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5% 차이, 아 15%가 아니라 15만원 차이가 나잖아. 그래도 그만한 투자 값어치가 있다고 봐요. 일단 게임의 성능, 약 3에서 5% 정도 좋아요. 그리고 멀티 성능 무려 50%나 좋습니다. 여러분이 순수 게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작업, 특히 멀티 작업을 병행한다면 렌더링 인코딩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0% 성능이 더 좋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좀더 빠릿해요. 5600X보다 약 20% 빠른 싱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응답이 빨라집니다. 멀티 성능이 아니라 싱글 성능조차도 저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다 감안하면 단돈 15만원에 거의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했을 때 14600K는 충분히 가성비 2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저는 추천 목록을 이번달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나름 고성능 CPU 라고 부르는 이 제품들 통틀어서 1등이 5 6 0 0 2등이 12600K, 그리고 3등이 5800. 어, 성준님, 이거 5등인데요. 일단, 일단 들어봐. 4등이 12700K 정도로 저는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 제품 이렇게 색칠을 해놨어요. 5800은 빼놨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태클 걸 수가 있어요. 무슨 태클 걸수 있냐? 성준님, 보니까 11700F가 가성비 3등이고, 응? 이거 말고도 또 가성비 뭐 6등짜리도 있고 이런데 추천 순위는 좀 다른데요? 그 그거 왜 그래요? 라고 하실까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1700 쓰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700F가 가성비가 3등인데 얘 쓰려면 은 메인보드는 15만원짜리 정도 써야 됩니다. 15만원. 15만원에서 13만원짜리 정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보드 가격이 12600K 대비 얼마 써요? 한 10만원 싸죠. 10만원 싸고, CPU 값은 여기 4만원이 더 비싸요. 12600K가 34만원. 얘는 38만원이니까요. 그럼 보드 값에서 10만원 차이 나는 걸 6만원 차이까지 좁혔다. 하지만 여기서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12600K는 전력 소비 량이 적고, 발열이 심하지 않은 CPU라서, 2, 3만원짜리 타워형 쿨러도 커버가 되는데, 11700은 2, 3만원짜리 타워형 쿨러 쓰면은, 솔직히, 풀러드다 걸었을 때는, 온도를 제대로 좀못 잡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쿨러 때문에 한 3-4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돼버려요 결과적으로 어 11700F와 12600K는 구매 비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자세한 보죠 게이밍 성능 딱 봐도 10% 이상 차이 맞죠? 80원 쓰든 90원 쓰든 10% 이상 차이 납니다 멀티 성능 딱 봐도 20%는 차이 나 싱글 성능 딱 봐도 20% 차이 나 성능일 차가 어마어마해 그런데 실제로 사는데 총들어간 투자 비용은 3, 4만원 밖에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그뭐 이거는 닥치고 11600KF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호환호환이란 뜻이에요 11700F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성준님 5600X도 하위호환 아니에요? 얘는 하위호환이라고 하기에는 가격적인 차이가 좀 심하죠 15만원 이상 나니까 그래서 이거 하위호환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얘가 솔직히, 딱 까놓고, 11700하고 비교해도, 게임의 성능 훨씬 낫고, 멀티 성능, 뭐, 20% 정도 쳐지긴 하지만, 싱글 성능은 비슷하고, 근데, 비용적으로는, 보드하고 CPU 값 합치면은, 쿨러까지 합치면, 10만 이상 세이브 할수 있어. 그러니, 11700처럼, 그, 어설픈 포지셔닝이 아닌 거예요. 11700F가 그나마 싸서 그런데, 요거나 성능 차이 거의 안 나지만, 가격이 더 비싼 i7들은, 싹다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10세대, 11세대 i7이 그런데 야, 밑에 답도 없는 애들이 어떻게 비비겠어요. 여기건는 그냥 다 제껴야 되는 거야. 특히 이 성능지표 보면은 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진하게 색칠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가격은 다 30만원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성능지표가 개판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 애들하고 싸울만한 능력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정도는 한 5600이 싹다 마무리 쳐버리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 정도까지는 12600KF가 다 마무리를 쳐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12600KF보다 좀 좋은 성능을 원하면 은 게임의 성능에서는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멀티 성능 포인트가 152에서 192로 대폭 증가하고 싱글 성능도 소폭이나 좋고, 생각보다 비용 추가는 얼마 되지 않는, CPU 비용으로 따지면 15만원,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밖에 추가되지 않는, 마이 1700KF가 훨씬 나은 선택이 되지, 어설프게 요 밑에 애들을 갈 필요도 또 없죠. 특히, 5900이, 아마 이거 CPU 가성비 비교표로 보면은, 좀 아쉬운 느낌이 드실 순 있어요. 야, 이거, 성조님, 뭐, 이거 15만원의 차이나요? 그러면 이 보드값, 어차피 둘이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5900도 뭐 15만원, 20만원짜리 보드는 써야 되니까. 그럼 얘도 25만원짜리 쓰고, 그럼 CPU 값이 15만원 차이 나는 거? 그냥 다커버돼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10세를 너무 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12600KF나 12700KF는 충분히 살만합니다. 다만, D5 램이 좀 걸리긴 해. DDR4 메모리 보드를 사서 램오버에서 쓴다면, 당장 꼭 pc가 필요한 사람들은 5900X 대신 1 2 7 0 0 k f 로 가거나 아니면 은 5800X 대신 12600KF 가는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5600X는 아예 저거 두개랑 영역이 겹치지 않는 확실히 저렴한 라인업이니까 여전히 가성비가 좋고요 어 근데 그래 그러면 은 이것도 좋은거 아니에요? 아, 야, 12900KF는 아닌 것 같아. 12900KF는 일단 CPU 가격이 20만원 정도 대폭 올라가는데다가, 일단 멀티 성능으로는 이제, AMD랑 비슷하고, 싱글 성능은 좀 뛰어난데, 게이밍 성능이 생각보다 12700보다 그리 올라가지도 않은 편이요 그니까 러 엄청난 뭐 멀티 성능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굳이 저걸 갈 필요가 없고, 10900KF는 전력소비량이 1이7 0 0보다 월등히 많이 씁니다 월등히 많이 써요 대략 계산했을 때한 60, 70 정도는 더 쓰기 때문에 파워, 쿨러, 메인보드 싹다 영역대가 변경되는 제품이라서 얘를 가성비 있다고 치켜세워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뜨겁고 대신 성능은 좀 높은 제품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돈도 더 많이 써야 되고요 그래서 딱 정리해봤을 때는 5600KF 12700KF 정도가 가성비를 땄을 때 보드값도 다 갖다 치더라도 괜찮은 선택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르죠? 선생님 근데 아까 5800은 갈만하다면서 5800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5800에 저렴한 멤버드 사용했을 때는 분명히 12600K 쓰는 것보다 약간 가성비가 나을 수 있습니다. CPU 가격이 무려 10만원 가까이 더 비싸지만 얘는 보드값을 사실 박협풀 쓰거나 b 4 5군 터프 프로를 써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능자가 없어요. 1 5만원이잖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맞죠? 이거는 25만원 리 보드 써야 되니까 15만원 더 싸게 쓸수 있어요. 보드값에서. 뭐쿨러값에서 조금 더 써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평균 가격이 싸게 짜면 한 5만원 더 싸. CPU 값이 비싸더라도. 그래서 이 5800X만큼은 추천 목록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은 B450 보드를 사용했을 때 게이밍 성능 비슷하고 멀티 성능도 많이 차이 안나고 싱글 성능좀처지게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좀더 싸게 짤수 있는 5800X까지는 목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강추는 아니고 결국 세개 제품으로 좁혀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지금 12세대를 안 쓰는 이유는 이 가격적인 것보다 두 가지 요건이 더 크게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일단 윈도우 11에 대한 거부감 아직까지 버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DDR5램으로 기왕 갈거면 가고 싶은데 DDR5램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다. 이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여튼 객관적으로 봤을 때 12세대는 충분히 그중에서 i5와 i7은 잘 나온 제품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하이엔드 CPU쪽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이 저 신성조금 뭐 인터넷에 돈 받아본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웃음> 저아시다시피 AMD 팬보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GPU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음 메인스트림 쪽 봅시다 저 하이엔드 쪽 말고 여기에 5600을 내려놓은 이유는 원래 얘가 여기쯤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가격 올라가서 좀 위로 올, 땡겨 올려져 있긴 한데, 성능도 사실 위에 애들하고 좀더 어울리고, 근데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봅시다. 어... 가성비 1등은 11400F입니다. 지금 단돈 199,000원에 모십니다. <웃음> 그거, 원래 저기 한 20, 2만원, 3만원 선에 판매되는 게 얼마 전이었는데요 요번에 i5 가격은 좀 안정화됐어요 보시다시피 이거 말고도 많은 i5들이 가격이 안정화됐어요 그래서 11세대 내가 막 사지마라 그랬는데 예외를 돋는 게 하나 있잖아 뭡니까? i5는 예외로 돋던 거예요 딱 봐도 살 만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게이밍, 렌더링, 인코딩 전부 포함했을 때 기준입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CPU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20만원 밖에 없을 때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CPU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좀더 있다면 확실하게 5600X로 넘어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 3070이나 뭐 2080도 썼을 때 사실 게이밍 성능이 10% 정도는 차이가 나요. 이거 썼는 가 이거 썼는 거랑. 그러니까 글카에서 요새 글카 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냥 3060 쓰더라도 얼마입니까? 한7 80만원 하는 것같던데 그럼 거기 1 0까지면 7만원, 8만원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를 무시할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멀티 성능도 10%포인트 정도 좋고요. 싱글 성능도 한 10%포인트 좋으니까 5600X는 그냥 11400F의 상위 호환입니다. 돈을 더준 만큼 더 높은 효과를 보이는 그런 c p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진짜 딱 예산이 CPU에 20만원 정도라면 11400F를 쓰시고요. 나는 CPU에 30만원, 뭐, 33만원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어. 그러면 5600X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가격은 서로 비슷하게 투자가 되거든요. 쿨러도 마찬가지고요. 좀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11400이 사실 성능자가 거의 없을 수 있는 그래프카드 마지노선이 2060부터 3060 사이 이정도까지예요이 밑에 애들 거 쓰면은 5600X 썼을 때랑 사실 성능 차이가 크게 안 벌어져요. 게임 성능이. 반대로 얘기하자면, 3 9 6 0 t i 이상을 쓸 거면은, 5 6 0 0 x 쓰는 게, 여러분이 그래픽 카드에서 손해를 덜 보는 겁니다. cpu에서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성준님, 그, 가성비 2등이 1,400f는 어떤가요? 음, 나쁘진 않은데, 그냥 1,400f가 이거 상위 호환인데요? 뭐, 보시면 싱글 성능, 멀티 성능, 게임 성능, 다 상위 호환인데, 심지어 가격 이 2,000원 밖에 차이안나 이건 쳐다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영역이 겹치는 하위호환이 어 생각보다 가격이 크게 안았다면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돈을 조금 더 주고 상위호환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곱창난 겁니다. 딱 봐도 뭡니까? 여기 색깔하고 요 밑에 애들 색깔하고 비교하면 밑에 애들은 색깔 칠해져 있는 영역이 연하거나 안 칠해져 있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사실 다 성능이 하위호환인데. 가격 차이가 없거나 더 비싸.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20만원, 20만원 정도 하는 제품, 9400F랑 14000F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더 비싼데. 여기까지는 그냥 싹다 그냥 정리 당한 거예요. 그나마 라이젠 뭐 5600G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근데 그것도 좀 요새 가격이 비싸가지고 애매하고. 그래픽카드 단다는 생각이 있다면, 결국 11400F, 아니면 바로 그냥 5600X다 정도로 메인스트림도 정리가 돼버립니다자 이번엔 쭉쭉 내려가서 엔트리 라인업 한번 봅시다 엔트리 라인업을 I3급부터 고 이하 에슬론이나 팬티엄급을 제가 잡아두고 있는데요 여기는 웃기게도 오른 애들이 훨씬 많아요 내리는 애들보다 보이시죠 특히 에슬론, 팬티엄이 좀큰 폭으로 올랐어요 안 그래도 성능 떨어진 놈들이 가격까지 올랐어. 이거는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 요새는 이제 4코어도 안 된다. 그러면은 효도컴으로 쓰기도 좀 그래요. 단순히 인터넷을 하더라도 2코어급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 그런 시기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2코어, 4스레드 이런 거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냥 확실한 4코어 짜리부터 쓰시는 걸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요. 그 4코어급 CPU부터 봤을 때는 가성비는 압도적으로 1100F가 좋습니다. 이1 1 0 0 f 는 여기 있는 전체랑 비교해도 성능이 1입니다. 그러니까 저 뱀의 머리에요. 뱀의 머리인데 가격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전체랑 비교했을 때두 번째로 싸요. 9만 5천원 밖에 안 해. 이 에슬론 가격이 그거보다좀더싸 애는 성능적으로 차이가 거의 두배 갈까 요나는데 가격은 만원밖에 안 싸. 그럼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단한 제품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1 1 0 0 F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아, 선생님 전 내장 그래픽이 필요한데요 그맘100 10, F 아닌 거 노말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CPU의 선택은 이번 달에도 명확하게 끝나버렸습니다 12세대가 들어오면서 좀더 활력적이어지냐 싶었지만 그냥 12세대한테 정리당하는 느낌이었고요 여전히 5600X는 강력한 가성비를 보여줬다 정도로 마무리가 될수 있겠네요 자, 그대로 마무리 짓지 않고 약간 출력해서 한꺼번에 최종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엔드 CPU. 가성비 1위는 신제품인 12600KF가 차지했습니다. 다만 보드 가격이 좀 높아서 실제 가성비는 5600X 대비 약간 안 좋은 편에 속해요. 보드값이 한 10에서 15만원 차이 나니까. 그래서 진짜 가성비 보고 산다면 5600X 사시는 게좀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CPU끼리만 비교했을 때는 5600X의 가성비가 2위로 밀려난거죠. 가성비 3위는 11700F가 차지했지만 이건 사지 마십시오. 총 비용으로 봤을 때 12600KF의 D4 메모리 쓰는거랑 거의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12600KF가 모든 면에서 상위환이기 때문에 가성비 3위는 쳐다보지도 말고 가성비 3위뿐만이 아니라 그냥 i7, i9 다 포함해서 11세대, 10세대, 9세대는 앞으로 새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은요. 가성비가 워낙 안 좋아서요.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만 볼 때는 웃기게도 12700KF가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1등인데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은 12600KF가 1등이지만 이거는 전 항목에 1등이라서 얘 빼고 봤을 때얘 빼고 봤을 때얘 빼고 봤을 때는 12,700 kf가 1등이에요. 2등이니까 얘가. 야, 그냥 2등으로 전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더 높은 멀티 성능, 그리고 약간 더 높은 게임의 성능을 원하신다면 12,700 kf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12,000 kf가 뭐 보드값이 비싸니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는 i7인데 2 5만짜리 보드도 잘 돌아가요 25만원, 뭐2 9만짜리 보드도 잘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Z690 프라임 P나 아니면은 Z690 A 프로 MSI 보드 요런걸로 가셔도 사용이 가능하니 생각보다 싸게 짤 수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가성비와 별도로 추천 가능한건 5800 정도가 되고요 5800은 B450 뭐 터프 프로 보드 요런거 썼을 때만 가성비가 좀 괜찮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00X의 상위화한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거기서 돈좀더쓸수 있다면 12600K 가는 거고 그것도 더쓸수 있다면 12700K를 가는 거죠 자 메인 스트림은 실질적인 가성비 1위는 11400F가 차지했고요 요거랑 그냥 돈값 차이만큼 성능이 더 좋은 느낌이 5600X입니다 단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딴거볼 필요 없어요 그럼 그두 개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4060ti 이상의 그래픽카드 사용한다면 5600x. 그리고 3060 이하의 그래픽카드 사용하신다면 11400f. 한가지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트리 메인스트림. 그냥 1100f. 10 끝! <웃음> 어때요? 간편해서 좋죠? 보시피이표 하나면은 여러분이 그 달에 가장 가성비 좋은 CPU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충분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그래픽 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